아니 되게 웃긴 게 맨날 보다가 네. 없어졌잖아 네 맞아요 <웃음> 같이 인사 한번 어, 네. 구독자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논장 성광수입니다 사실 오늘 구독자님 상담편은 원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냐 면은 제가 유로포차라는 포장마차를 하는데 바로 앞쪽에 가게 점장이었어요. 었 근데 어느 순간 이 점장님께서 빠지고 난 다음 가게는 지금 역전 할머니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원래는 이제 지나다니면서 가 바로 앞에 가게 점장님이니까 인사를 계속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안면이 굉장히 많고 저희 감당하는 부장은 굉장히 친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점장으로 있으시다가 지금 반포 쪽인가요 아니면 이수 쪽아 네. 이수 쪽에 이제 똑같은 브랜드를 친구분하고 반반으로 지금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제 영상 보고 이메일이 와서 오늘 상담을 좀 부탁한다고 해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 나누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혹시. <웃음> 사실은 제가 말 났거든요. <웃음> 말을 났으니까 방송이라고 말을 계속 높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말을 놓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다 네, <웃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거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기 그만두고 음.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친구... 아... 예. 그네 편하게 해도 돼? 편집 되는거죠? 편집 보... 되는거죠? 뭐. 네, 되는 <웃음> <웃음> 원래는 그 가게가 이제 아는 형님께서 하시던 가게인데 친구가 먼저 50%를 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나머지 5 0을 인수를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된 상황인데 매출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뭐 메뉴도 넣어볼까? 아니면 인테리어도 새로 해볼까? 지금 그 고민 중에 있던 음. 찰나에 이제 대표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웃음> 네. <웃음> 근데 프랜차이즈네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때문에 메뉴를 바꿀 수도 있나요? 예,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웃음> 예. 어, 예. 그리고 그 인테리어도 별도의맞켓건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인테리어를 조금 더 이제 세단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 예, 세단작이죠 음, 아까 제가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테리어 부분을 바꾸는 건 아니다고 보고 메뉴를 좀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걸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전체적인 툴을 바꿔야 되는데 어 쉽게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뭘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메뉴를 설명해 준다든가 인테리어 컨셉을 바꾼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줄 수는 있는데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바꿀 수는 없어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내가 한번 따져 뭐 어떻게 하라는 결단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해줄 수는 있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전체적인 걸 받달라고는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해요. 음. 지금 메뉴랑 인테리어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메뉴 같은 경우는 칵테일을 좀몇개더 볼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칵테일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맞는 뭐 이제 치즈 류 같은 것들, 그런 거 하고,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은 가게가 15평이에요. 테이블이 지금 13개이고, 야외까지 하면은 야외 5개 있고요. 그러면은 총 18개 있는데, 약간 내부를, 내부가 좀 약간 밝아요. 지금 근데 그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 샹들리에 하나 음. <웃음> 네, 해가지고 바 테이블이 좀 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고객들 편하게 굽박이로 음. 해가지고 음. 좀 할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아, 앉는 구조라서 아 네, 이렇게 바가 있고 아 옛날 그 스몰 비어 음 네. 음. 봉구비어 초창기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음. 돼 있어요. 음. 매장이 오래됐다 보니까. 예, 그거를 풋박이로 바꿔, 음. 바꿔, 조명도 좀 어렵게, 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음. 좀 하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웃음> 네.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건 좋은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한 가지 바꾼다고 되진 않거든. 네. 음, 그때에 맞는, 시대에 맞는 트렌드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어~ 감성도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지금 그쪽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필이 됐다 그러면은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막 대놓고 나서기가 <웃음> 본사가 있으니 내가 막 대놓고 뭐 본사처럼 뭐 본사를 배제하고 내가 뭐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이러면은 문제의 소지가꼭 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가 나을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조언만 해줄 뿐이지, 살짝만. 나가서 거기 가서 내가 이걸 바꾸라 저를 바꾸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색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본사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 요요거는 제가 음.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음. 편집을 좀 해주세요. 방법은 음. 음. 있는데 그는 완전히 떨어져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계약 파기하고 별도로 간다고 하면 은 그때는 내가 장사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돈 많이 안 들고 와야 돼 지금 자리 자체는 괜찮아? 아파트 음. 초입입니다 아파트 음. 초입이고 음. 아파트 단지가 좀 커요 음. 그리고 매장 뒤쪽으로는 이제 주택가가 있고 음. 주거 단지 막 이런 음. 런그 건데 메인은 아니에요. 이수 음. 메인은 걸어서 한 3, 4분 정도 떨어져 있고, 음, 음. 약간 외가. 월세는? 저희 월세가 250. 월세는? 어, 예. 근데 메인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료도 자리, 작고. 장사가 잘 됐었으니까, 음. 그 원래는 이제 180만원에서 시작했던 게, 음. 불과 몇년 사이에 그렇게 음. 집주인이 올렸다고. 이번에 재계약할 때, 4년 동결 해가지고 음. 그렇게 계약을 하긴 했는데 예예 예. 240? 50 250? 예예. 예. 별도로 뭐, 뭐 관리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예 예. 아 일단은 안돼 브랜드 끝났다고 봐야 돼네 예. 음, 느끼고 있어요 음, 예. 브랜드 확실하게 끝났고 그거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사실 치킨 빼면 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하고 저희가 칵테일도 생각하는 것도 음. 이거를 내릴 거를 대비하고 를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치킨만 뭐 어디서 염지를 만약에 배운다 음. 그러면 바로 적을수 있어요? 새롭도 새로 만들어야 돼 어후. 그래야지 가능해 <웃음> 네. 그렇다고 뭐뭐 뭐. 있는 집기를 다 사용하면서 아니면 살짝만 바꾸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되지 인테리어를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뭐 가맹점을 다시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이 컨셉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가게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고 봐 힘들어요 저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음. 전체가 떨어졌으니까 <웃음> 진짜 나는 힘들다고 봐 나는 접으라고할수 밖 없는 상황인거에요 예, 저도 좀고 아. 싶어요 간판만 내린다면 어? 음. 그게 약간 걸림돌이더라고요 음. 예. 그냥 주방 메뉴 이런 거 다시 뽑기도 힘들 거고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럼그뭐 다른 브랜드를 넣기에도 돈이 그렇게 <웃음> 넉넉는 않을 거고 네. 예. 근데 방법은 있지 네. 방법은 있는데 내가 네. <웃음> <웃음> <웃음> 끌려가면안돼 이거 <웃음> 방법은 있는데 예. 일단은 XX 다, <웃음> 다 적어야 돼 그리고, 화려하게 가면 안 돼. 빈티지. 음. 그냥 편하게 가야 돼, 이렇게 그는 구독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친구를 눈여겨봤었어요, 사실은. 워낙 이제 장사도 열심히 하고, 눈치도 빠르고, 사람도 좋고 이래서. 한번 가르치면 굉장히 잘하겠다, 이 생각을 했던 친구라서, 한번 우리 이부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촬영 뭐불량도안 나올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절반을 그냥 프랜차이즈 거기 얘기만 했으니까 음, 이게 촬영 네. 불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예. 내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잘 되게끔 잘 살게끔 어려운 사람들 잘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친구를 1년 안에 다섯 명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 분은 그 내가 항소고집이라고 예, 만들어놨고 예, 예, 예. 그 이후에 네명 정도를 더 만들어서 내가 영상에 계속 남기고 끝까지 케어를 해줄 생각이야 또 촬영하면서 1년 동안에 그런 구독자들을 만나서 내가 다섯 명을 진짜 장사 잘되게 만들어주자 그 결심을 하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서 워낙 또 열심히 하니까 컨셉을 내가 한번 짜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 근데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녹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게 그렇게 컨셉을 짜줄까 그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다 좋습니다 <웃음> 근데 네. 하여튼 가게를 한번 가보자고 네, 네. 어, 가게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 가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내가 체크를 다 해야 돼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상담하는 것만 네네. 이렇게 영상에 남기고 내가 직접 가서 가게로 찾아갈게 아, 예, 예. 찾아가서 한번 보자고 네. 보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상담만 한 거니까 구독자 이런 분들도 그냥 가볍게 좀 시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뭐 반말했던 거뭘 하지 마시고. 아다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네. 아, 알던 분이라 원래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